로텐도홀 농성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연령을 내리면 학교가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먼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전문에 써져 있는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3일과 4.19입니다. 두 역사적 사건 모두 다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선언하고서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상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노출돼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선거연령 인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국제적 흐름에도 선거연령 인원은 부합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가 재작년에 18세로 한꺼번 두사를 낮췄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국제적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법제계의 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선거연령 인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세만 되면 은 군대도 갈수 있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도 될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외톨이로 19세 이상 선거 연령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